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19 의료진 격려 캠페인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러블리페이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코로나19 의료진에게 만 5천원으로 보내지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러블리페이퍼 홈페이지에 가셔서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를 동참을 하시면요. 판매되고 있는 냅킨 아트 2만원짜리가 동봉이 되어서 집으로 날라옵니다. 이것이 바로 냅킨 아트인데요.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어봤어요. 집에서 음 길게는 20분, 짧게는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상당히 귀여워요. 캔버스를 내가 직접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냅킨 아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어렵지도 않아서 초등학생, 유치원생, 엄마 아빠와 함께도 만들 수 있고요.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그리고 사회인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. 저와 함께 슬기로운 직업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?